네 오늘은 공영 유람선 터미널에 왔습니다. 장사도를 한번 가려고 합니다. 선업님 그, 가실 때는 꼭 신분증을 준비하셔야 됩니다 장사도 가는 소감이 어때요? 아, 네 우리 공주의 장사도 나들입니다. 네, 갈매기 밥을 주기 위해서 새우깡도 준비했습니다. 장사도를 가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오늘 오셨습니다. 인가사객여러분의 안전하고 즐거운 여행을 위해 선님사 지켜야 할 사항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니다 장사도 해상공원에 지금 도착을 했습니다. 네 저희들 좀 처음 맞이해주는 인어상일까요? 네 안내 돌 따라서 걸으면 훨씬 더 쉽고 빨리 갈수 있겠죠? 예. 다음에 열심히 나 안전. 아 지금 수국이 아주 마음발이 했습니다. 예. 네. 야. 그것들이 진짜 많이 었습니다 체리 세이지요 체리. 에이, 꽃풀과 체리 세이지 에이, 처음에는 조금 어려막들이 있습니다 여 이런 저형무들이 많이 저, 설치돼 있거든요 네, 이곳은 그 표시 돼 있는 대로만 다니시면 빠짐없이 잘 구경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에이, 통영 사자탈, 산녀탈입니다 에이. 엄마와 아기, 장사도 분교 여기에는 나무 분재도 많고요 예, 이제는 폐기화가 됐지만 옛날에그 예, 많은 어린이들이 뛰어놀고 그런 모습들을 뭐 이제는 보기가 참 어렵겠죠 예? 요즘도 주름길을 많이 하겠지만 옛날 모습들 하진 않겠죠 예? 정직 우예 자조 군재 소사나무요 어린 시절 진짜 재밌었던 추억입니다 예, 예. 제일 부자막이 생겼어요 그 아주. 예, 아주 오래된 90차 반나무입니다 이곳에 백문인 무지개 다리를 또 건너가야 됩니다 예, 무지개가 두둥실 떴습니다 무지개 다리에 무지개가 에이, 이건 전망대를 가는 거 보네요. 계단이 조금 있습니다. 탈페니어인. 네, 여행. 에이, 저 앞에 보, 지금 어운풋이 보이는 것이 에이 오곡도, 에이 용초도, 죽도, 미륵산, 한산도가 지금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아, 여기는 오천 근일 제라니 시원해 좋습니다. 어서 어서 들어 네. 한년 네, 네. 전에 왔다 갔는데 한년 네. 전에도. 변화된 것은 없고요. 무지개 다리 밑을 좀 걸어가고 있습니다. 하늘을 나르는 조형물이네요. 아재들 각시한테는 껌짝 못하죠 이제. 네, 네, 네. 말잘 듣는 아재. 영설란이 아주. 용설란이. 오유. 땅바닥이고만. 그래잉. 소차. 첨번하네 더보경장 <웃음> 이후로 어 <처음> <웃음> 정도는 어제을싸줘야간 하자 야. 야, 그... 아, 좀... 네, 가 이제 원시로 왔습니다 원시실 무가 금오 시 조심 엄청 조심해야 되겠죠 하나선 인장들이 많습니다. 아, 다음에 서마귀집. 은집카마머니가 아, 어. 아, 아, 아. 낚시 갈란가봐. 요 아, 갈라... <웃음> 좋아요? 하 한마구 한번 해 봐. 네, 동양오체미술관 시린의 여인이라 합니다. 1층에도 아, 많은 작품들이 좀전시되어 있거든요. 예, 오늘은 아주 수국이 만발을 했습니다. 만발. 예, 네, 피에소미 사진을 찍었던 그 장소거든요. 네, 사랑나무 공연장이거든요. 이쪽에는 뭐 네, E.M.I. 세이절 자동차 메이커 기아 메이커 도지고 아, 삼성이라는 데 네, 있습니다. 네. 에 작은 거예. 그래도 작은 도예요. <웃음> 그러죠. 에이. 네 이제 출구선착장인데요 이러 타러 가려는데 이쪽은 내려간 길이 계단으로 되어 있습니다 계단으로 네 이거 내려가는 길도 멋지게 좀 해놨습니다 아이거 허브꽃, 저미꽃 하늘이네요 배 타러 가는 길이 아주 완전 계단으로 해가지고요 네 이제 드디어 배타는 곳에 도착했습니다 아직 배는 오지 않았는데요 아 드디어 다 내려왔습니다 네 출발 배 예, 배 타는 곳입니다. 이곳은 출발지점과 도착지점이 다르거든요. 제 예, 예, 이제 통역 타고 나갈 배가 지금 도착을 했습니다.